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네, 감사합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 화면부터 공유하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빨리 말을 하면 통해서 선생님들 저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루벤 타라하노고요. 전 매주 오브 아메리카의 프로그램 어시스턴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저희 단체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의 최근 보고서 이 Disrupted Year라는 제목의 저희 최근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 코로나가 청년 단절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올해의 데이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단체를 소개하자면요. 저희는 어, 사회과학연구위원회 산하의 비정치적 연구 및 옹호 프로젝트인 Measure of America고요. 저희는 세 가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인간 발달 지표를 작성하고 또 온라인 툴을 가지고 여러 가지 통계를 어,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절이라는 주제를 다루고도 있습니다 저희 메 f 아 m e 아메리카는 모든 미국인이 어, 자유롭게 가치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젊은 어, 청년기는 사람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발달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또 조사를 하고 있으며 또 단절이 되고 있는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인간 발달과 연락 정, 연량 정급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UN에서 개발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도구이지요. 사람들이 기회를 잘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경제적인 지표, GDP 같은 경제적인 지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삶의 영역도 살펴보는 지표입니다. 여기, 여기 보, 보시면 이 사람들이 정치에 관여를 하고 있는지 등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제대로 그리고 문화적인 신념을 추구할 수 있는지 이런 가치들을 살펴보는데요. 이것은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는 미국의 인간 발달 인덱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주요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이 장소하기 영역, 두 번째는 지식에 접근하는 영역, 그리고 세 번째는 양질의 삶 영역, 이세 가지 영역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니트는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가 없는 교육도 받지, 받지 않는 사람들을 뜻하고 있지요. 영국에서 사용하는 용어고 또 많은 다른 국가들로도 확산이 되었습니다. 저희 메저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에서는 거의 최초로 이런 어, 니트, 어 젊은이들과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계산하기 추산하기 시작한 그런 조직입니다. 저희는 이들을 단절 청년 혹은 기회 청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표현을 들으시면 아마 니트와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왜이 젊은이들에게 출점을 맞출까요? 왜냐하면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이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역량을 구축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첫 번째 직장을 갖고 또 사회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그런 시기이지요. 그런데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는 이 젊은이들은 어 그런 기회가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기회를 누리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기로 넘어가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쌓을 기회를 누리지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주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국별로 이 청년 단절과 뭐 니트 이런 어 인구를 다른 방식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내리는 이 단절 청년의 정의는 16세에서 20세, 24세 사이의 청소년과 청년으로 학교나 직장에 다니지 않는 이들로 보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저희가 이러한 관련된 보고서를 발간해왔고 같은 정의를 적용해왔습니다. 이 시기에 학교에 일을 하고 학교에 다니고 또 일을 하고 혹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리고 또 어, 군대에 입대한 사람들은 연결된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절된 사람들은 장기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연구에 따르면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가 매우 중요한데요. 어, 이렇게 단절된 청년들은 결국에는 수입이 더 적. 거나 행복하지 않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어, 그런 것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메조아프메리카는 이 장기적으로 이들을 이런 고립 청년들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결과를 이들이 얻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2020년도의 데이터인데요, 꽤 최근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코로나가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십육 세에서 이십사 세 사이의 젊은이들이 이들, 한 삼천 팔백만 명이 되는데요. 이 중에 십이 점육 퍼센트 정도가 고립된 청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사백 팔십만 명 정도의 사백 팔십삼만 명의 청년들이 고립 청년이라고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는 청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수치를 좀더잘 이해하려면 먼저 저희가 저희가 고려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악몽과도 같은 시기였죠.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몇 년은 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의 성인기에 아주 긴 그런 그림자를 들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할 때 저희 데이터에 포함이 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미국의 인구조사국의 자료를 활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지, 진행되었을 법한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종이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고 뭐 전화 인터뷰만 진행을 하거나 이랬는데 직접 만나서 하는 인터뷰는 예전만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인구조사국의 지역사회 설문조사를 토대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요. 어, 4월부터 6월까지 설문조사의 응답률이 매우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 응답률만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번에 어, 응답자들의 분포도도 예전과는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전과 비교할 때 응답자들은 어 1인 가구 거주자가 많았고 뭐 기혼자도 많았고 아니면 대졸자도 예전보다 많았고 시, 미국 시민권자도 많았고 또 평균 이상의 소득을 어, 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고립이나 단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죠. 그래서 저희 어, 미국 인구조사국이 그 결과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데이터를 사용을 했는데요. 뭐 노동 어부의 통계치를 활용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어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국의 지역사회 설문조사가 조, 조사는 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최적의 데이터임은 틀림없고요. 그런데 2020년도에 그 고립 청년 비율은 실제로 저희가 나왔던 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도에 고립률이 청년 고립률이 12.6%였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10년 동안 청년 고립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뤄냈던 많은 성과가 아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청년 고립 청년 비율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27%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하기 직전에는 고립 청년의 비율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한번이 수치가 껌충 뛰어오르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이 수치가. 왜냐하면 학교에 다니지 않게 된 청소년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어, 대학교나 고등학교에 어, 들어간 학생들의 수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 대학교 진학자들 어, 그리고 또 흑인이라든가 아니면 남미계 그리고 원주민 학생들 의 경우에는 대학교의 진학률이 30%나 떨어지고 아시아계의 경우에는 20%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실업 문제도 많이 발생을 했죠. 2020년도 4월에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수의 청년이 일자리를 구했고요. 여름은 사실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많이 구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이 수치 내에 그이 데이터의 질도 살펴보면요. 어, 많은 청년들이 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매우 편안한 인터넷도 있고 편안한 집으로 돌아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 돌아갈 수 있는 편안한 집이 없거나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가족을 잃게 되는 그런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 내에서도 이 데이터의 질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여러 그룹으로 다시 나눴습니다. 여기는 인종별로도 나누었는데요. 보시면 인종별로 분포도가 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예전에도 이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분포도 혹은 불평등을 혹 훨씬 더 악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원주민 중에 고립 청년의 수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미국어 아주 많은 그러니까 23.4%의 원주민 청년들이 고립되었다고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또 흑인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인종차별도 더 심각해지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은 어 빈곤율이 높은 그런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로도 저희가 이 그룹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인종 그룹을 보면 남성들이 고립 청년의 수가 더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아시아계의 경우에는 아시아라고 해도 여러 가지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그 그 그룹이 한 그룹이라고 해도 국가별로 또 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이 하나의 인종 그룹 내에서도 사람들이 분포도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중국계의 경우에는 4.7%인데, 그에 비해서 캄보디아 출신 청년의 경우에는 고립청년의 비율이 17.1%로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연결된 청년들과 그리고 고립된 청년들은 많은 분야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해를,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차이를 통해서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일자리나 학교에서 단절이 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이러한 기회를 더 누릴 수 있을지 알수 있게 도와줍니다. 말씀드리자면 이 차이를 나타내는 데이터는 2019년도 데이터입니다. 2019년도 데이터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예전의 데이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는 매우 유의미한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뭐 범죄율이라든가 아니면 돌봄 의무가 많거나 아니면은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혹은 영어 구사력 그리고 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문서가 없는 그런 어, 어 문서가 없어서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증이 없어서 어, 계속해서 또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는 이 어려움은 고립 청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하게 개발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어, 연결된 청년의 16.5% 그리고 또 고립청년의 30.9%가 가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된 청, 청년에 비해서 고립청년은 그러할, 그러니까 가난할 가능성이 두 배나 더 높다고 할수 있죠. 그리고 또 고립청년은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연결된 청년에 비해서 세 배나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은 우리가 이제 인종이나 뭐~ 성별을 볼때 훨씬 더더 더 커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흑인 어~ 고립 여성 청년 열명 중에 사네 명이 가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누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지 알수 있습니다 여기 그러한 어려움의 예시가 더 나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연결된 청년들은 대졸 가능성이 어~ 고립 청년에 비해서 두 배나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혼모가 될 가능성이 고립 청년의 경우에는 이제 다섯 배나 더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립된 여성 청년의 경우에는 대부분 일자리나 교육에 접근할 가능성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Measure of America는 이러한 수치들을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이러한 다양한 그런 지표를 바탕으로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나누고 있고 주별로 그리고 이제 대도시별로 그리고 또더 작은 행정 단위별로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우리 미국 내에 존재하고 있는 불평등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보고서와 그리고 웹사이트에서 다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은 여러 가지 인터랙티브한 도구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더잘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진할수록 고립 청년의 수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고립 청년의 비율이 더 낮은 지역은 중부이고 그리고 또 서부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고립 청년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별로 살펴보면 뉴멕시코주가 고립 청년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19.6%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젊은이 그러니까 뉴멕시코의 젊은이 다섯 명중한 명이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직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뉴멕시코가 이러한 이유는 어아또 관련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뉴멕시코가 고등학교 졸업률이 가장 낮다고 하고 또한 영어 구사력이 다른 주에 비해서 가장 낮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런 고립 청년들이 겪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별로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대도시에도 이 분포도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3번 메디슨 위스콘신은 메디슨 주의 경우에는 고립 청년 비율이 8.2%인데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 이제 남 어, 흑인의 경우에는 21.2%로 훨씬 더또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한 지역 내에서도 인종이라던가 아니면은 성별에 따라서 그런 비율이 다 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가장 이제 노, 비율이 높은 그런 지역들인데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근 보고서에 나오는 이제 재언입니다 이제 저희 보고서에 따르면, 어, 청년 고립 비율이 가장 높은 곳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더, 어, 불평등을, 불평등을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는 겨,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프로그램과 전략을 투입해서 코로나의 영향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데이터를 통해서 고립 청년 문제를 다룰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추적을 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고립 청년 비율이 높은 지역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지역들이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이미 장기적으로 이제 도외시되었고 또 투자가 많이 되지 않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법 시스템에 의해서 뭐 케어 세트 같은 이제 지원법들이 빨리 통과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많은 풍부한 자원이 우리 지역 사회 내 고립 청년에게 사용이 될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학자금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멘토십 지원 같은 프로그램들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어 많은 학생들이 고립되는 단절되는 이유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할 일들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 그리고 또 교통 문제로 인해서 고립되는 청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도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에 따르면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과 그리고 그리고 또 일자리 시장을 연결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어제어은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요한 그리고 맞춤형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그 그룹별로 다른 니즈를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2020년도 학교 진학률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뭐 이러한 기록을 추적하기, 1964년도부터 기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로 진학률이 가장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개인들, 고립 청년들의 문제를 정책 입반가들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어, 저희의 제언입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 제언은 어, 지난 2년간 도외시 되었던 젊은이들이 교육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전국의 교육 시스템이 많이 파괴가 되었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싶고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 그리고 또 이민 1세대 혹은 아니면은 어 이제 가족 중에 처음으로 고학력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시스템들은 최대한 탄력성을 가지고 이런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코로나의 영향을,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기회를 기 잃을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들을 잃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 청년들과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크게 알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없다는 것을 저희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알수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도 있지만 그 교사들도 코로나로 어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또이 미국의 5 0개 모든 주가 지금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희는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상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 노력을 하지만 이게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보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전국적인 이니셔티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o p p o r t u n i Youth Forum이라고요. 전국적인 포럼입니다. 24개의 지역사회가 함께 이 고립 청년들이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디자인하고 또 모색하는 그런 포럼입니다. 그리고 또 피닉스시에서 피닉스시의 경우에는 고립 청년의 비율이 2012년도에는 가장 높았던 시인데요. 이 보고서를 보고 이 시에서 많이 놀랐죠. 그래서 그 이후로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시, 시장님까지도 여기에 참여를 하셔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회를 만들자라고 했고 또그 결과 고립 청년의 비율이 이십육 퍼센트나 떨어졌습니다 네 미국 전역을 봤을 때 가장 큰 범위로 이제 큰 수준으로 이 고립 청년 비율이 떨어진 그런 시였습니다 그리고 또어 학생들 그러니까 학교를 떠나거나 그러한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다시 학교로 되돌려주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립 청년 문제를 이 단체 내에서 계속 다루고 있고 이콜로나도 유스 포 체인지라는 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학교를 떠난 학생들을 계속해서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 a m 브 아메리카의 활동을 통해서 이 고립 청년의 문제가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 재연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또 기획 재평가부에서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시작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저희가할 일이 많다고 보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여러가지 정책을 도입하도록 아직까지는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블룸버그 아메리칸 헬스 이니셔티브 같은 그런 이니셔티브 들을 계속해서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러한 예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더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웹사이트가 여기에 나와 있고요. 저희 보고서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꼭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